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2 5 8 3 1 8건이다이중 전세가 1 2 8,023건 49.6%, 월세가 13만 295건 50.4%이다.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보다 더 많이 신고된 건 2011년 국토부가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이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2.025 연간 누개로 봐도 월세 비중은 예년보다 커졌다. 지난해 1에서 4월만 해도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42.2%였지만 올해는 48.7%로 6.5%포인트 피 높아졌다. 같은 기간 최근 5년 평균치 41.6%도 7.1%포인트 웃돈다. 월세 비중은 제주에서 가장 높았다. 꼴드로 제주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70.9%가 월세 계약이었다. 부산 54.1%과 경남 53.7% 대구 53.5% 울산 52.3% 서울 51.6% 경북 50.7% 등에서도 월세가 전세보다 많이 신고됐다. 전국 17개 시 고중 7곳에서 월세시장이 전세시장을 넘어선 셈이다. 월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 3 4 3로 전국 시 고중 유일하게 30% 되었다. 다만 국토부 측은 전체 임차시장의 전월세 비율이 아닌 확정일자 신고, 집계권의 전월세 비율이며 상대적으로 행신계약 비율이 높은 전세거래 건수가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자료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올 들어 전세의 월세와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고 본다. 임대인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보유세정가을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해서 2년 새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 못한 세입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발기를 돌리고 있다. 최근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런 수요는 더욱 커졌다. 수요가 커지면서 월세도 오르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 2021년 5월 2022년 4월 동안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72만 6천원에서 81만 6천원으로 12.6% 상승했다. 4월 전국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거지자 월세로 밀리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보유세 등의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 신고일 기준 총 25만 8,318건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13만 295건 50.4%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량은 12만 8,023건 4 9 6로 월세 거래보다 2,272건 적었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월세 거래 비중 51.5%이 전국 평균 50.4%보다 높았다. 지난달 서울 전월세 거래 7만 7,372건 중 월세 거래는 3만 9,862건이었다. 지방도 8만 792건 중 4만 1,743건이 월세 계약으로 진행돼 51.6%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전세 거래량 8만 8,974건, 2월세 거래량 8만 8 5 5 2건 보다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원룸과 빌라, 가가구 주택 등 준주택 월세 거래는 상대적으로 거래 금액이 낮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해당 제도 도입 이후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의 거래 신고가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갱신 계약을 한 전세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세 물건 위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소액 임대차나 월세 거래 신고 비중이 많이 늘었다. 위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전세 갱신 계약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월세 거래 비중은 아파트 외 주택을 중심으로 뛰고 있다. 4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의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6.3%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보다 9.4%포인트 뛰었다. 반면 아파트는 지난해 1에서 4월 36.7%에서 올해 1에서 4월 39.9%로 3.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에서도 1에서 4월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3.5%로 아파트 37.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월세로 이탈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KB부동산 리브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 삼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19.8%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23.6%, 인천은 25.4% 치솟았다. 전세값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전세대출이자 부담까지 늘며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다.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서로 끌어올리는 공조와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격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모습 이라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좁아지며 땅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어 월세나 반전세 형태의 계약이 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 역시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전세를 택하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가주택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다. 문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세입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서 자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며 소득은 늘지 않는데 월세 등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난민을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정부는 6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6월 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양 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집주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임대차 매물로 유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제공하는 임대인에 대해 세제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